투포건이 진짜로 리토폴로지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안녕하세요, 주가나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어, 리토폴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투포건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 리토폴로지를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 하나로 어, 투포곤 정복하기 만들어 볼게요 가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두상을 가지고 예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몸은 어 뭔가 여기는 옷이 있어가지고 만 만들었었는데 일단 얘를 가져가서 어, 투퍼건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데시메이션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일단 가져갈게요. 그냥 가져가도 큰 무리는 없거든요. 사양만 괜찮으시다면 그러면. 근데 뭐 줄이고 가면 더 좋긴 해요 혹시나 에러가 날수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어, OBJ를 OBJ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자 그럼 투포권을 켰어요 투포건을 켰고 Okay. 여기 파일에서 어, 지금 이 방금 하이 메시는 그 참고용이에요. 그러니까 참고용이니까 로드 레퍼런스 메시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리토폴로지가 뭔가요? 어, 이 지금 메시는 지브러시에서 많은 어막 작업들 막 섬세한 거리 작업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어 모바일 게임에 넣으면은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면수를 최대한 작게 어 리토폴로지를 해준 면수를 만들어 주, 주지만 형태는 제가 만들었던 그거를 어형태감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이 친구를 불러왔어요. 아, 이거는 다들 만져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설명을 지금 빼뜨렸습니다. 이게 확대가 휠이에요, 휠. 확대가 휠이고, 어, t 를 누르고 가운데 휠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회전. 회전은? ALT 누르고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알겠죠? <웃음> 이거를 중간에 설명을 드렸네. 이건 편집으로 앞, 앞에다가 설명을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음, 여기에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시작하는 게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가이드라인은 어, 예를 들어서 눈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거고 그리고 뭐 여기가 중앙이라면 뭐 코는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돌아가겠지? 다시 너무 너무 대충 하나? 어, 대충 그냥 가이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갈 거고 여기 두상에도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를 대충 그려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바가 하나 생겨요. 이 왼쪽에 있는 바만 익혀도 리토폴로지는 바로 그냥 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제일 많이 쓰는 이 위, 위에 위 이거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단축키가 생기거든요 이건 에디트라는 툴이고 단축키로는 E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또 갖다 갖다가 대볼까요? 크레이트 이거는 만드는 거예요 단축키 C 이고요 크레이트는 이렇게 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만들다 라는 거고요 크레이트랑 이거 에디트는 둘이 너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가이드라인이 아까 만들어놨던 게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또 많은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밑에 가이드라인을 껐다 켤수 있어요 만들어 왔던 가이드라인을 일단 켜보고 작업을 할게요 G브러시랑 똑같이 X 단축키 X를 누르면 양옆이 활성화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른쪽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맥스나 아니면 뭐 다른 툴에서 그냥 복사, 이렇게 미러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X를 켰을 때는 처음에 크게 크게 처음에만 잡아줘요.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X는 꺼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어... X를 켰을 때 여기를 그 옆에를 선택을 했는데 자꾸 가운데에 스냅이 먹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X는 꺼주시고 작업을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크레이트 모드로 이 중앙선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크게 크게 이 가이드 라인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고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에디트 누르고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다보면 또 어느 세월에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크라이트 모드에서 메이크, 메이크 페이스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여기서 점을 클릭을 하고 화면에 여기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선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삼각형 만들어주고 여기 이 선분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사, 하나의 면들을 쭉 만들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메이크페이스를 어, 체크를 해주시고 만들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이 에디트 모드에서도 에디트 모드에서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을 또 잡아주고 이코 부분 그리고 어, 컨트롤 Z를 누르면 그 전에 게 어, 취소가 돼요 전 단계로 취소 여기 하나 더만 점을 찍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어, 나머지 기능들도 좀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방금 이런 부분 있죠? 이거는 또 하나 선분 만들어주고 또 오른쪽 마우스로 에디트 갔다가 또 크레이트로 와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고 조금 약간 싸나온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징검다리처럼 이 생긴 브릿지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은 자동으로 다리를 연결해 주는 듯한 툴이에요 땅땅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면 다리를 또 선, 브릿지를 이용해서 어 이거는 또 단축기가 뭘까요? Shift B예요. Shift B로 눌러가지고 탕탕 탕 이렇게 해서 찍어서 만들 수 있지만 드래그로 슝 이렇게 드래그로 쭉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부, 브릿지는 어, 어느,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시겠죠? 어, 다음으로는 음, 요거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는 어, 말 그대로 면을 확장시켜 나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음, 눈쪽 주위를 먼저 좀 만들어 놓고 할게요. 이거 페이스 메... 매... 아, 어, 메이크 페이스를 일단 꺼주셔야 스냅이 안 먹으니까 눈 주변을 일단은 해주시고, 일단 하나의, 하나의 면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눈 주변에 면을 하나, 하나씩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에디트로 조금 조정을 해주시고 처음에는 <웃음> 너무 작게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괜한 고생만 엄청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완졌을 때 너무 세세하게 세세하게 들어가서 나중에 그냥 계속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걸다 뒤늦게 알게 되었었답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 애매한 거는 또 그런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정리를 하고. 익스트루드를 해볼게요 띵.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단축키가 Shift 2 입니다 이 선분을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따닥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루프가 형성이 되고요 보통은 이 초록색을 잡고 이렇게 확장시켜주면은 이렇게 확장이 돼요 엄청 편하죠 또 그대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근데 얘랑 지금 겹치니까 한 번만 해주고 어, 그만 할게요 그리고 어, 이 붓도 엄청 중요한데요 이 붓은 어, 이렇게 약간 정리가 안된 애들을 Shift를 누르고 문질문질 문질문질 문질 문질 해주면 이렇게 알아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어, 브러쉬 이 크기 같은 경우는 멀리 가면은 브러쉬가 커져요 그래서 크게 브러쉬를 적용할 수 있고 가까이 가면은 좀이 부분만 좀 브러쉬가 좀 작아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브러쉬를 해줘서 이 안에들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시프트인가 음 컨트롤 하고 가운데 휠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강도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은, 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어, 강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강도가 왔다 갔다 하시죠? 그리고 요거, full, off는 이 가운데를 어떻게 좀 바꾸는 건데, 이거 웬만하면 안 만지는 게, 안 만져도, 안 만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컨트롤을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로 하면 브러쉬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불편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 개인 취향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눈과 이 여기 코 부분을 만들었던 거를 좀 이어줘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안에 면들을 이렇게 해서 이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면 없이 그냥 얘네, 이 점과 이 점을 합치고 싶어.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에디트, 에디트 툴로 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래그, 드래그를 할때 컨트롤 누르고, 딱, 선을, 이렇게 손을 떼주세요. 다시, 점을 누르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하면 은 여기 점이 빨간색으로 변하죠? 딱 놔주면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음, 아까 브러쉬 설명에서 이렇게 설명이 왔다 갔다 해도 조금 봐주세요. 이 브러쉬에서 이 가운데만 선을 정리하고 싶은데 이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방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옆에 옵션을 보시면 Keep Boulder라고 있습니다. 이 볼더를 누르시면 안쪽만, 안쪽만 이렇게 정리가 돼요. 가, 가, 가, 겉에 가장자리는 괜찮아요. 이키 볼더를 껐다 켰다 하면서 자기 작업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어이 브러쉬는 여기 어 밑에 쪽 보면 은이 밑에 있는 기능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여덟 개를 다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브러쉬로 근데 주로 쓰는 게 무브랑 릴렉스예요. 릴렉스가 아까 s h 시프트를 누르면 릴렉스로 변했던 것이고, 원래는 그냥 무브의 역할도 있어요. 특히 볼더를 먼저 꺾고 하면은 이렇게 이동 시켜가지고 맞춰줄 수가 있어요. 무브툴로 이렇게 이렇게 맞추다가도 s h 시프트를 누르고 좀 정리를 했다가 저 나머지 조금 음, 쓸 수도 있는 거는 뭐 인플렛도 한번한 한 번씩은 뭐만져 만져보는 것도 이렇게 인, 인플렛을 이제 확장시킬 때 이렇게 확장하는데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은 반대로 반대로 축소가 됩니다. 시프트가 이제 반대의 역할을 한다는 점 무브툴로 막 이런 거고 툴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에디트가 더 조절이 잘될것 같아요. 약간 너무 막 눌러가지고 이상해졌어요. 아무튼 뭐 인플렛 기능도 있고, 뭐 핀치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로 모아주는 가운데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요? 별로 특이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선택 점을 선택하는 거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브러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또 알아봐야죠. 이 링, 이 링은 도대체 어디서 쓰냐 하면은 팔 같은데 많이 씁니다. 이렇게 여기 어 디지비션, 디 디비전 디비전을 보시면 8개라고 지금 기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8개의 점들을 이용해서 링을 만들어줄 거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4개를 선을 그어줬어요. 그 다음에 크레이트를 클릭하면 은 이렇게 면이 생겨요. 너무 좋죠? 이걸로 그냥 쭉쭉쭉쭉 만드시면 돼요. 근데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선을 긋고 긋고 하는데 아, 간격을 내가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뒤로 가기를 해야죠. Delete last 누르면 마지막 거 삭제되고,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할래? 그러면 Reset을 눌러주시면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여덟 개가 아, 너무 적은 것 같아 이러면 당연히 이거를 좀 늘리셔서 원하시는 숫자대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익, 익스트루드로 또 응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약간 조금 애초부터 이런 긴팔 같은 거는 다 링으로 쫙쫙쫙쫙해서 만드는 게 조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링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이 팔도 그렇고 다리도 링을 사용하면 좋고요 이런 이런 손가락도 하시면 되게 빨리빨리 작업을 할수 있어요. 리토폴로지가 진짜 시간 많이 잡아먹거든요. 은근히. 그래서 이런 거는 딱딱딱딱.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링은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또또 또, 또. 알려드릴게. 이 피자, 이 피자는 뭐냐면, 피자로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콘 모양이 어, 피자인 것 같은데요. 이 피자 모양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이 중앙 부분을 아이 중앙 부분을 너무... 띄었네 이거를 가운데에 선이 하나 더그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은말 그대로 클릭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딱 놓으시면 선이 쫙 생겨요 너무 좋죠 <웃음> 이 기능입니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이거 피자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뭔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 피자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잘못 자르면은 뒷면에서 뭔가 이렇게 겹칠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피자를 못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이 제일 중요한 이 에디트에서 기본적으로 점을 선택을 할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선을 선택을 하려면 2번을 누르면 선을 선택할 수가 있고 3번 클릭하면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용해서 앞으로 이제 쓸 건데, 여기에도 옆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1번, 버텍스, 2번, 엣지, 3번, 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 엣지를 선택을 할게요. 이 엣지를, 엣지를 클릭을 하면 여기 옆에 보시면 R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약간 가쪽으로 가면 루프가 됩니다. 그래서 루프로 선, R로 되었을 때 클릭을 하면 알로 되어 있을 때 클릭을 하면은, 이, 그, 이걸 뭐라고 했지? 루프 말고, 링, 어, 그죠? 링이, 링이 선택이 되는 거고, R, R로 되어 있을 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쭉, 루프가 선택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이렇게 해서 잘라야 되니까, R로 선택을 해서, 따닥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 오른이 왼쪽에 있는 메뉴는, 약간,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쫙쫙쫙 모아서 DP를 해 놓은 거고요. 이거랑 똑같은 게이 오른쪽 메뉴에도 다 있어요. 여기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오른쪽 메뉴에도 똑같이 있고, 그리고 이 마야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Shift, 뭐야, 이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여기에도 또 많은 메뉴가 있죠. 아까 그, 그, 그리드 라인을. 들어갔을 때 잠깐 들어갔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기능들도 다 여기 왼쪽에 있는 기능과 오른쪽에 있는 기능과 위에 있는 기능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쓸 여기 쓰, 쓸 것만 제가 꼭꼭 집어 가지고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Shift 어,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고 모디파이로 가서 커넥트 엣지를 누르면 방금과 똑같이 가운데로 이 점과 점 사이 정중앙에다가 쫙 선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아마 또 선택을 하고 위쪽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저, 위에는 여기 또 점, 선, 면 이런 게 있어요. 점, 선, 면마다 뭘할 수가 있는데, 점이니까, 어, 이건 선택, 여기는 선택하는 거고 여기에 있거든요 다 들어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언제 어느 세월에 알아보실 거예요 여기 위쪽에 여기, 여기 뭐지 이거 뺀지 뺀지 있는 삼각형에 보시면 똑같이 커넥트 엣지가 있어요 이 기능과 아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모디파이 커넥트 엣지 이 기능과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기능을 여러 분들 이렇게 나뒀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웃음> 각자 편하신 방법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선을 나누는 것도 알아보았고요. 제가 혹시 뭐빠뜨린게 있나 잠시 볼게요. 여기는 이 정도면 되고 음또이 정도면 이이 이 연필은 무엇인가 이 연필은 무엇인가 이 연필은 크게 일단 보시면 내가 원하는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둥글게 가야 되잖아요 원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그리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렇게 퍼지는 걸 해줘야지 라고 계획을 딱 잡고 크레이트를 또 눌러줍니다 크레이트를 눌러주면 짜잔 이렇게 면이 생깁니다 너무 좋죠. 이것도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연필에또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거 뭐가 있을까? 음, 여기서는 깊숙하게 알아가시면 더 머리가 아프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아시면 충분히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 다시 한번 조금 알아보자면 이거 브릿지로 아이고, 이렇게 이먼 곳은 잘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이걸 드래그하면 이게 원래 쭉 되거든요 근데 약간 멀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도 다리로 그냥 슉 그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 또 알려드리고 알려드릴까 생각이 났는데 나머지 채워줄게요. 자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지금 확대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작업한 여긴가 아무튼 여기에다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나는 이, 지금 이 얼굴을 작업하고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면 너무 작업하기 까다롭겠죠? 이럴 때 나는 이쯤에 확대 축소가 됐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을 하나 딱 찍고 F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확대 축소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나저 이거 몰랐을 때 계속 일로 갔다가 하, 또 이동해 가지고 이걸딱 잡고 또 회전을 한 회전에 일 회전을 여기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막딴 데로 회전이 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저 여러분은 제가 알려 드렸으니까 이런 이런 힘든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 드려야 되나? 뭔가 뒤쪽에서 이 점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에디트 툴에서 백 백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어, 뒤에 있는 점선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뒤쪽으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이런 경우도 무수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백페이스를 클릭하고, 뭐 이렇게 체크하고, 해제하고를 적절히 잘 사용하셔서, 어, 만져주셔야 돼요. 이거 완전 꿀팁입니다. 그리고 또안 알려드린 거. 뭐가 있죠? 알려드렸고, 알려드렸고, 알려드렸고. 이거, 이거.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슬라이드, 슬라이드 맞나요? 어, 슬라이드 기능이고요. Alt Shift S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슬라이드예요. 이 가운데 가운데 선들을 똑같이 클릭을 하고 따닥 눌러주면 루프가 선택이 되고 이 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도 슉 클릭해서 점 선택하고 가운데로 맞춰줘야지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또이점선 선을 선택하고 이번 클릭해서 선을 선택하고 따닥 눌러서 스페이스 바 눌러서 모디파이 가서 커넥트 엣지 눌러서 또 이런 식으로 요고 요고. 백페이스 꺼주, 꺼주세요 이럴 때는 모디파이 커넥트 엣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데 또 여기 슬라이스로 슬라이스로 슬라이스로 슬라이드로 따닥해서 가운데 맞춰주고 뭔가 이렇게 대충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전체 처음에 이런 눈이랑 이런 거 이거 가이드는 이제 꺼주도록 할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크게 크게 만들어 놨던 거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임도 있지만 요즘에는 면수가 그렇게 안 작아도 되는 게임 개발을 많이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크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에디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음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 이거 뭐야? 이 모양, 이 모양이 있는 삼각형으로 가 보시면은 모디파이 지금은 선을 선택을 했으니 선으로 가서 커넥트 엣지. 아, 이게 아니에요. 페이스로 가서 선, 그 분할해 줄 면들을 선택을 하고, 여기 면에 들어가셔서 서브 디바이드 셀렉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분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얼굴들을 다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걸 다 클릭을 하고, 이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손쉽게 많은 면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크게 크게 면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거 얘기했네요 이거 원원 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슴 쪽을 위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드래그 해볼까요 하고 손 떼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 이쯤이면 되겠구만 한 구간에 세팅을 해 놓고 크라이트를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주변 보다 훨씬 너무 면수가 적죠 이것도 똑같이 여기 옆에 옆에 메뉴를 보시면 이 디비전을 조금 올려서 다시 세팅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크라이트 짜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만들어 놨던 거를 여기 버텍스로 1번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합쳐주고 컨트롤 누르고, 합쳐주고 컨트롤 누르고 합쳐주고 컨트롤 누르고 합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모르시는 것들 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 게 얘를 이렇게 딱 합쳐주고 이렇게 합쳐주는데 어, 아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아무튼, 분명 나는 이 면을 <웃음> 만들어줬는데, 면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잠시만요. 이거 면이 하나가 없어야 돼 하나가 없는데 이렇게 난 분명히 이 얘네들을 다 이어줬는데 면이 안 생길 때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여 봐요 어, 붙어있구만 그러면 분명 하나가 떼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와, 이 옆에 있는 메뉴는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이 패치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음, 음, 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선은 이 얼굴을 조금 제가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대충 얼굴 윤곽을 대충 빨리빨리 잡아봤어요. 여기서 진짜 엄청난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굴은 대충 저희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대충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귀는 은근히 복잡한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 방에 해결을 해드리죠. 우선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여기 옆에 시인을 먼저 알려드려야 하는데. 이 여자. 이 여자는 여자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아까 여자로 저장했었잖아요. 아까 하이폴리 요거 리리 뭐야 이거 위에 뭐야? 레 레퍼런스? 어, 레퍼런스 어, 레퍼런스로 가져왔던 하이 메시가 여기 위에 상에 있고요. 그 밑에 요런 것들은 제가 그 안에 이제 그룹핑 해 놨던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게 방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메쉬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은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위에 하이플리로 다 잠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를 할 때는 무조건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혹시 잘못 만져가지고 꺼질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장 한번 중간중간씩 해주시고요. 일단 이 하이메쉬로 가서 저는 이 귀를 만들, 만들, 리토폴로지를 할 거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가이드 라인 그렸던 거 위에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 모양 있죠? 아이콘도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처음에는 스트랜스가 조금 아래에 있는데 최대한 켜줍니다. 그리고 귀 쪽을 열심히 색칠을 해줘요. 열심히 귀 쪽을 이렇게 색칠을 해준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어 여기 밑에 보면, 익스트랙이 있어요. 이거를, 이스트랙 마스크 클릭 하면은, 이 귀만 보여요. 근데, 이 원래 하이, 하이폴 그 전체는 놔두고, 이 귀는 따로 레퍼런스를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포트 메시해 가지고 뭐 여자 음, 귀 이렇게 해 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 주시면 은 귀가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여자 하나 있고 귀가 하나 더 생겼어요 레이어가 근데 이 위에 여자는 잠시 꺼도록, 꺼두도록 할게요 이거 체크를 푸신, 껐다 켰다 하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만 일단 본 상, 보인 상태에서 귀를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 이 밑에 보면 리토폴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능이 엄청, 엄청나요 엄청 그래서 여기 페이스 카운트를 한350 정도? 이거는 각 그것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상황에 맞춰서 어, 대수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350정도로 해서 리터폴로지를 눌러주겠습니다 짜란 짜란 크레이트 씬 메쉬까지 짠 해주면 와 이거 수작업 안해도 그냥 자동으로 됐죠 엄청나죠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나 이거 알고 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알고 오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근데 이건 내가 찾아 냈어요. 인터넷으로 맨날 공부하고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기능을 알게 되고, 와, 이런 미친 기능이? 막 이러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알려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귀랑 여기, 이 만들어놨던 거 다시 보이, 보이게 할까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줘야 되는데요 여자를 누르고 어, 얘를 선택하고 m e r g 머 n g Visible 클릭을 하면 이 밑에 있는 귀도 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거는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Delete를 해서 없애주고요 어우 깜짝이야 아무튼 <웃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요거는 꺼주시고 이렇게 그런데 요약 꺼만 이유는 이거 마스크를 없애줘야 되나 봐요 이거 컨트롤 누르고 다시 <웃음> 컨트롤 누르고 삭 이렇게 지워줘야 되나 자동으로 안 없어지네요 자동으로 지워졌던 것 같은데, 예전에 했을 때는. 아무튼, 자, 요걸 이렇게 들어오시면, 위에 것도 요것도 삭제해주셔도 되고, 내떠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짜잘짜잘하게, 최종으로는 약간 요, 요 정도보다는 요 정도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메쉬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메쉬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 이거는 너무 크니까, 면수를 또, 쪼개주겠습니다. 클릭해가지고, 짠, 해주고, 맞춰주는데, 여전히 얘가 조금 짜잘짜잘하긴 한데요. 아무튼, 그거는 너무 하나하나 맞추면 시간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고요. 할수 있죠? 아무튼, 요거, 요건 왼쪽, 왼쪽 툴에서 이걸 빼먹었어요. 패치 이따가 설명해준다고 했죠?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잠깐 밀었는데, 이거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어쨌든, 어, 능수, 숙련도가 조금 필요한 작업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다운이 됐었는데, 고맙게도 어 이게 복구 그게 돼 가지고 복구가 됐네요. <웃음> 저장을 했어요. 방금 이게 패치 할때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그래서 이 하이퍼를 조금 면수를 지르고 오는 게 저는 그냥 하이퍼를 갖고 왔잖아요. 아, 조금. 맞춰서 갖고 올걸 약간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빨리 이거 촬영해가지고 빨리 여러분한테 <웃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정신없이 빨리빨리 하느라 그냥 그냥 갖고 왔는데 계속 다운이 되네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를 다운되면 안 되는데 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설명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거 먼저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이거 칼 이거 피자 같은 건데 커트예요, 커트. 이렇게.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커트할 수 있는 기능이고, 보통, 뭐, 옷 같은 거, 리토폴로지 하실 때, 그, 치마가 막, 뭐, 예를 들어, 꾸불꾸불한 게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커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거는 또 제가, 어, 중급? 버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이거 투프건 이제 기능 설명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제 이게 빠져나오게 되고요. 어, 여기 프리핸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잘안 쓰는데, 알려, 알려는 들릴게. <웃음>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슝, 슝, 슝. 어, 쓰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데요? 근데 약간 이런식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메이크 이거 쿼드 있죠 이거를 끈 상태로 하면은 조금 괜찮아요 쉼. 아까보다는 좀덜 깨진지만, 이제 막 지킬 건 지켜주는 이런 식으로 커트가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 어, 좀 능숙하신 분들은 방금 이렇게 이거 꺼, 끈 다음에 이거 프리로 해주셔도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는 약간 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라인으로 그냥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패치 설명할게요. 컨트롤 Z로 뒤로 가기를 하고, 아, 어 이게, 아시죠? 컨트롤, 시프트 Z 하면 또 앞으로 가지고 컨트롤, Z 하면 뒤로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어...무브 툴로 조금 얘네들이 너무 앞으로 솟아있네 얘네들을 조금 안쪽으로 밀어서 정리를 다시 조금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어 패치를 패치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라인을 긋고 이렇게 꼭. 고 아이고 아이고 안두 이렇게 해서 포물선 그리듯이 포물선 그리듯이 이렇게 끝까지 만들어주면 이렇게 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선 선 쪽에다가 갖다 대고 이렇게 빨갛게 되잖아요 가운데 휠로 마우스 가운데 휠로 아 컨트롤을 누른 채로 마운스 가운데 휠로 조절을 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최대한 나한테 맞는 모양으로 조금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이쪽 부분이 안 맞는 이유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디바이드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맞춰 주셔야 돼요. 지금 몇개 하나, 여섯. 개. 네 다섯 여섯 개 있잖아요. 이 여섯 개의 점을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맞거든요. 근데 진짜 꼼꼼하신 분들은 이거 이거 디바이드 이거 하나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완벽하겠죠? 하지만 언제 저 같은 청격 급한 사람들은 좀 완벽해 완벽히는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한 맞는 어, 이 정도면 뭐 하는 정도에서 클리트를 해줘요. 그 다음에 안 맞는 부분, 그때, 그때 여기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어, 나, 저, 저, 저처럼 이렇게 성격 급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할수 있다 싶으면은 맞춰, 아예 맞춰서 하시면 더 좋겠죠? 우선은, 어, 얘네랑 얘네랑 원래 이어줄 목적으로 알려드린 건데, 으흐흐. 면 면수, 여기 면수가 좀안 맞아가지고 빨리 빨리 다시 해줄게요. 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저장하 저장하라고 제가 말씀드려놓고 제가 안해안 안 해가지고 하하 아무튼 이 상태에서 그냥 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그거 같아요. 여기서 여유랑 하려면은 우선 얘를 먼저 그어준 다음에 해야 되는 건가봐요. 아이또안 되네. 아, 왜안 되지? <웃음> 왜안 되는 거야? 어, 위에서 아래로 해야 되나? 아까 안 됐던 거 같은데. 어, 야, 운동, 운 제가, 이 패치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아는, 아는 선에서, 열심히, 알려드려야지. 아까 여기, 디바이드 했었는데 지금 디바이드 그냥 안하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또 이렇게 면이 생겼죠? 또 여기다가 갖다 대고 컨트롤 누르고 원하는 축축축축 만져줍니다. 위에서 하면 은 위에서 좀 변형되고 밑에서 하면 또 밑으로 조금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아래에서 한번 해봤다가 위에서도 한번 드래그를 해봤다가 어느 정도 괜찮은 선을 찾았다 싶을 때 크레이트를 눌러 눌러 주시면 됩니다. 지금 얘기가 이렇게 안 맞는 이유는 여기 수랑 여기 수랑 안맞안 맞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레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쫙쫙만 만드는, 만드는 거거든요. 이 기능이 진짜 머리 써가지고 잘하면은 엄청 좋은 기능이에요. 아무튼 이 기능은. 어 제가 좋은 어 응용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함께 첨부해 드릴 수 있으면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능들은 제가 얼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이제 익히시고 바로 실전 들어가시면 되는데 막 부수적인 것도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완전히 스탁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뭐 혹시 못 알아드린 게 있을까 싶은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지금 기본적인 거 알려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어, 짜잘짜잘한, 어, 투포건의, 어, 기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별 기대하지 마시고, <웃음> 들어주세요. <웃음> 아무튼, 어, 요 기능이 있어요. 보통은 이거 반쪽을 쫙, 쫙 만든 다음에, 이제 맥스로 가져가서, 이제 가운데 정렬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러로 해가지고, 양옆에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맞춰주는 형식으로 가는데, 여기 투포근에도이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만지다 보면 이 가운데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얘가 여로 갔다가 여로 갔다가 할수 있는데 이 가운데들을 딱 잡고 이 위에 보시면 제로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짠! 이 기능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몰랐죠?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만져보면 다들 아시지만 다들 만져보셨을까? 다하나 아이고 어디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는 분들. 아 <웃음> 그렇고 음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전 설명드리느라 막 했지만 이런 거쫙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특히 이 쌍꺼풀 라인 진짜 치밀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텍스처 입히고 막다 랜더 하려고 딱 봤는데 아 그지같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진짜 엄청난 멘붕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직각으로 된거 거의 약간 없이 잘 아주 잘 아주 잘 <웃음> 해주셔야 되고요 어 이런 몸통은 차라리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옷 같은 게 약간 복잡한 이런 건프레 같은 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 얘기 아까 했나 아무튼 그렇고 또 뭐가 있죠 음 이런 것도 옆에 있는 기능도 보시면은 어 여기 선택 기능이 있고 뭐 데졸레트 있고 인벌트 있고 피터 뭐 뭐 피처 있고 뭐컴뭐 이런 거 있고 뭐, 뭐 이런 게 있고 막 있는데 이게 엄청난 기능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뭐다알 필요가 있나요? 다 알려면 머리가 엄청 아파요. 하지만 저는 하나 하나 다 만져 보기는 했습니다. 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다음 날 되면 다 까먹어요. 어차피 잘 쓰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냥 조금 기억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선 이게 렇 선택을 했잖아요. 얘네들 얘네들 선택을 하면 이런데 인벌트 반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대 이점 선택한 거 반대를 선택을 해줘 이런 기능도 있어요 반대로 뭐 선을 선택한 걸 이거의 반대 선택해줘 뭐 이런 것도 쓸 일이 있을까요? 근데 쓸 수도 있겠죠? 진짜 딥하게 <웃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해서 뭐그로브 버텍스 그로우가 됐었던 걸로 아, 그로우 엣지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로우가 되겠죠? 또 선으로 하면은 그로우 그로 버텍스 하면은 이렇게 점점 점점 점 커지는 기능도 있고 이거는 이제 양옆 똑같이 맞춰주는 건데 이런 선을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버텍스를 누르면 원래 이게 반대로 이렇게 복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오른쪽에 있어서 그런 거 같거든요. 이게 이게 그때 테스트로 한번 공부했을 때 해봤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버텍스... 짠 하면은... 아 선택! 선택인가 보다 얘네는 얘네들 오른쪽 위치에 선택을 할수 있는 선택 기능인가봐요 여기게서짠 하면은 이쪽의 부분 그래서 이제 양옆에 메쉬가 있을 때 어, 요런 기능,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이것도, 또, 또, 또, 같이 알아 봅시다. 크레이트. 크레이트도, 크레이트가 이, 아까 제가 하려던 그런 건가 봐요. 이렇게. 이런 페이스 같은 거 선택해서, 짠, 눌러주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제가 이걸 아까 설명드리려 했는데,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선택하는 거고, 이 아까, 아까, 아까 거는 이제 진짜 만들어주는 거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별의별 이거 제로 스냅 여기도 있죠? 이거 아까 이거 짠? 짠 눌러가지고 제로 스냅. 그러니까 이 기능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기능이 위에도 있고 뭐 여기 왼쪽에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가운데 이거 스페이스 바도 보시면 다 기능 여기 있는 게다 여기 있어. 마이 쓰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면 더 편하실려나? 이 크랩스 엣지, 크랩스 엣지는 엣지, 엣지, 엣지 선택을 해요. 엣지 선택해가지고, 아까 어디 갔었죠? 어. 크랩, 레 크랩, 크롭스, 크롭스라 하네요? 크롭스 엣지. 어! <웃음> 합쳐주는거 아닌가? 어 아까 이것도 이런 기능도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저도 자주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요 참고해주세요 <웃음>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이거 선을 크랩 써는 게 여기 기능도 있었거든요 그거 합쳐주는 거라고 하죠? 그 기능이 어디 있을까? 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지? 어 머지 아 여기는 이름을 머지로 되어 있네 합쳐주는 것도 합쳐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요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언젠가 필요할 때아 맞다 그런 게 있었는데 하고 제거 강의 다시 틀어가지고 그 부분 딱 찾아가지고 아 맞다 이 기능 여기 있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응용해 가시면 좋겠죠? 아무튼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익스트루드를 제가, 이거, 이걸 다 만들었죠? 이거 내보내기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얘, 얘 선택하고, 파일에 들어가서, 얘는 이제 메쉬에요. 내가 만든 메쉬. 메쉬를 내보내게 되기 때문에, 이 스폴트 메쉬,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맥스로 가서 이제 추가 작업을 이제 하시면 되죠. 입 안에 구강 구조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툭! 어, 지금까지, 음, 웬만한 것보다 조금 더 약간 더 딥하게 제가 알려드렸어요. 기본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어, 이 영상 하나로 리토폴로지는 마스터 하시는 걸로. 그리고 제가 막뭐 이런 리토폴로지 프로그램이 투포건도 있지만, 뭐, 3D 코트, 그리고 뭐, 지브러쉬 안에서도 뭐, 리토폴로지가 있고, 뭐, 마야에서도 할 수가 있고, 등등등등 다 기능이 있는데, 저는 다 조금 조금씩 사용해보긴 했는데, 제가 주로 이거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투포건이 진짜로 리토폴로지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그리고 다른, 이제,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투포건 너무 좋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어,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투포건으로 익히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미 다른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그 자기만의 편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리토폴로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오늘은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영상 강의를 많이 못 올려드려서 정말 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힘내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